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이게 지질 입니다 하하하하 <웃음> 어씨 오바했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웃음> 방금 뿌린거 눈 스프레이요 눈 스프레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묻지마 사건이죠 네 어제 참 새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위치가 그 사건이 발생하는 위치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예 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다시 뭐 호신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원래 저기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은 호신 용품들의 이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허가증이 필요 없이 어 이제 그거 효과는 괜찮고 이런 것들 중 하나가 페퍼스프레이 에, 한마디로 뭐 최루액이라든가 가스분석이라든가 해가지고 저기 괴한 애한테 이렇게 치 뿌려가지고 상대방을 행동, 행동 불능에 빠뜨린 다음에 아! 아! 아! 도망가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요 요즘 그렇게 극성을 따라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런 타입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향수라든가 이런 화장품 용도로 써야지 이거를 괴한 태치용으로 쓰겠다. 어붕설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축가스가 들어있는 거가 이제 이제 제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이 놈이 다이소에서 <웃음> <웃음> 얼마야? 1,500원을 주고 산 스노우 파리. 네, 눈 스프레이예요. 이 녀석의 사거리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녀석을 신나게 일단 흔들어 줍니다. 놀랍지않나 셋둘 하나 호오 이게 약간 바람을 타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음 170에서 2미터 사이쯤에 이렇게 가장 많이 분사가 됐고요 그리고 최대의 멀리는 어 이정도 니까 이 정도 이 서부터 보면은 최대한 2미5 0까지는 나가는 편입니다 같고 바람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순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있어도 한 2미터 정도까지는 이렇게 넓게 분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음 괜찮구만 분사 양이 되게 많고 그리고 멀리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런 펌프 액션 같은 경우에는 뿌려봤자 진짜 조금밖에 안당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뿌려도 30cm 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끝에 있는 벽지까지도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해요. 게다가 제가 옆에서 바람이라도 불면은 애는 다 휘어버릴 겁니다. 계속 아! 이렇게 아! 강풍 불어가고 님들한테 날라오면 님들 눈 아래에 이 녀석이 다 침투해버리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날라가는지 테스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대 사거리가 이 정도라고 치면 은한 50cm도 안되는 거리죠. 미친. 하여튼 이런 제품이 극성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훌륭한 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분사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베트남 땡초. 네, 원산지가 베트남이고 월랑고추라고도 많이 불린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술집에 갔는데 중화요리 였거든요 근데 저런 고추가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매운지 모르고 이렇게 집어 먹었죠 진짜 식당 고소할 뻔 했습니다 진짜 와내 네, 믹서기로 이렇게 빻아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용 엔타놀 에타놀이고요 에탄올의 역할은 과실주 같은 거 담그면 술을 담그잖아요 그술 성분이 에키스를 뽑아내는데 여기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네 베이비 오일을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카놀라유를 준비를 했어요. 집에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음 다섯 번 하시죠. 뭐자 이렇게 다섯 번을 부었고요. 여섯은 조심히.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어, 언제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소독용 엔탄올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되냐? 에탄올. 에 엔탄올이라고 하는 것 같아. 엔타로 아둔. 엔타로 아둔. 미진. 네. 네 약국에서 천원 주고 구매한 친구고요. 많이 할래. 어차피 짜내는 용도로 쓰일 거니까 녀석이 충분히 담궈질 만한 정도? 이 정도 할까요? 좀 많은 것 같다. 몰라. 더 넣어. 와우. 총 8번 큰술을 넣었네요. 큰술이 아니라 작은술이지 사실. 약간 좀 걸쭉한 느낌이네요. 건더기 같은 것도 있고. 식용유의 용도는 일단 이게 거의 액체 아니 수분이 아니라 거의 에탄올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휘발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휘발 그냥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기름을 손에 기름 을 묻으면 잘 비눗물 하기 전잘안 닦이잖아요. 갖고 사람 피부에 이렇게 잘 점착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되는 거랍니다. 이 정도 액상 재를 만드는 거죠. <웃음> 자, 녀석을 한 번에 딱 씌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냅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과정이죠. 어, 스노우 거식인데 일단은 이 녀석을 제가 사실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네, 같은 녀석이고요. 녀석을 다 분사를 시킨 다음에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크게 타공을 했습니다. 어, 한 7mm, 8mm 짜리였나? 이렇게 한 거고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스프레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쉬우니까 네, 일반적인 압축가스 스프레이들은 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일단 주둥이가 있구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용기라고도 하지. 아래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설계되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고 네, 이 뚜껑을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그린 거고. 그리고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로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부터 휘어가지고 이쪽 구석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물기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잔류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다 끝까지 꽉 차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이쯤? 이쯤은 내바다이거보단좀 많을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어떤 가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이 친구들이 분사액이죠. 액이 될 거고, 이쪽에 빈 공간이 아니에요. 네,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압축된 가스 형태의 머시기가 들어있죠. 뭐, LPG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압축된 가스가 뭐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팽창을 하려고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겠죠? 하지만은 뭐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고는 있지만 뭐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겠죠? 여기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꾹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어, 다 닫혀 있었던 게 밸브가 열리게 되고 이제 밀어내던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밀고 있었죠. 이 용액을 밀어내 가지고 이 빨대 안으로 이렇게 위로 상승시키는 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돼서 이 압축된 공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용액을 뱉어낼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고 네, 수위가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속 밀어내는거죠. 끝까지. 그렇게 돼서 녀석은 뭐 이이식으으분출출이 되는 거요요가지서 저는 녀석의 아래를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용액을 여기로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밀봉을 시켜가지고 압축된 공기 및 가스를 넣을건데 네저저서 위치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자전거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네, 타이어가 아니라 자전거 타이어 내부에 있는 튜브죠 튜브. 자전거 포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사장님 제가 쓸 때가 있어서 그런데 펑크난 튜브 같은 거 혹시 버리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네, 가로수다가 걸어놨더군요. 그래갖고 가져가라고. 여튼 이쯤에서 녀석 한잘라보도록 하죠. 네. 여튼 이건 돈 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자. 자 녀석을 이렇게 잘랐구요자 이거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아다토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가게에서 그냥 아저씨한테. 어, 튜브만 그냥 뺏어 오기 좀 미안해 가지고 혹시 이거 있냐고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천원이라고 하네요 뭐 인터넷에서는 훨씬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제가 또뭐 기다리거나 또 배송료도 붙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주고 사 왔죠. 그 다음에 다이소를 가 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갔는데 아니 글쎄 이걸 두개에 1천원을 팔더라고요 <놀람> 모쪼록 녀석을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자, 이거는 이거예요. 이 너트는 세 프레임이랑 튜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여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넣고, 이름을 잘 모아놔요. 자전거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녀석을 이렇게 씌울 거예요. 빙글빙글. 어디 보자. 네, 이쪽으로 공기가 잘들어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고무잖아요 꼭무무약약꾸구넣어어가지고양쪽에다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o, no, n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님들 망했어요 오! 잘름 나오실 텐데 오! 됐다 야 이거 진짜 큰일 안뻔했어요 오 씨. 자 오.. 심령감 되겠네 짜자잔 산지 좀 된건데 인제 쓰게 되네요 두재랑 경화제 혼합비가 1대1로 하시면 된대요 뭐 다른거같은 경우는 몇미리 몇미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1대1 좋아 아끼지 말고 다 뿌려버리도록 합시다. 이런거 아껴서 뭐했습니까? 짜줍시다. 자, 이렇게 짰죠. 자, 이번에는 하얀색인 것 같네요. 그럼 섞으면 회색이 되겠는걸? 이렇게 주고 후딱 버려요. 자, 그리고 녀석을 미친듯이 섞어주도록 합니다. 자, 쉐이 야, 이거 용기 잘못 선택했나? 바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와우. 이렇게 모가지에다가 좀 발라주세요. 자 녀석을 쉐킷쉐킷 네, 일단 주변을 약간은 성형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묻어나온 친구들은 닦을 수 있을 때 굳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훔쳐내도록 하고 여섯 개 침식합니다. 들어가지 마! 자 물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손에 안묻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미처 예쁘게 못한 표면을 이렇게 예쁘게 성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님들. 잠깐 외출하는 동안 어느 정도 조금만 굳은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이 가스 주입구의 원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을 물려가지고 공기를 넣게 되면요. 이 중간 지점에 튜브, 이게 무시구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중간 지점에 빵구가 하나 나 있는데 그빵구 사이로 공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축 주입이 된 다음에 공기 주입이 끝나게 되면은 고무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다시 구멍을 메꿔서 공기가 다시 역류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끝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자, 이렇게 낄 때는 이렇게 그냥 깨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조여 줍니다. 안쪽으로 딱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 이 안에 공기가 찼는지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할까요? 셋, 둘, 하나 오 대박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공기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작동하는 것 같다는 게 결론이 났네요 님들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0cm서부터 앞쪽에 한 3m 넘게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다시 뽑아놨고요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물을 한60 넣었었죠 60을 넣은 거를 6개 다가 끼고 이렇게 조여주고 이 새끼야 혹시 모르니 이렇게 끝까지 돌려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공기를 좀 넣어 볼게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부들부들 쟨 다섯번을 <웃음> 야 이거 힘들다 부들부들거리네 부들 부들부들 거리네, 이거.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어이 기대된다 풀로 끝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셋둘 하나 오와야 대박 이야 한 5초? 몇초정도인지 내가 나중에 세볼게요 야 이거 물건 인데 물건 네, 아까 보여 그거 뭐냐 스노우 자체를 쐈을 때는 이게 그 가벼운 그니까 러 거품 이어 가지고 이게 멀리 못 날아갔었던 것 같은데 야 여기까지 왔어 3미터 30cm 이게 30 이니까 한 50cm 야 이거 잘하면 한 3미터 50cm 까지도 이렇게 날아가는 훌륭한 무기가 되겠는데 이야씨끼 대박인데 네. 이 녀석들을 이제 한번 도색을 하려고 400방짜리 사포로 이렇게 갈아내 가지고 표면을 약간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표면이 있어야지 이게 라카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위쪽이랑 아래쪽에는 이렇게 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킹을 잘 했도록 했고요. 망했습니다. 돼지바가 돼버렸네. 이런. 와 아. 이거 그 떨어뜨려가지고 주변에 막 흙물에 막 묻었었잖아요. 갖고 바로 물로 씻은 다음에 사포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모든 검정색 칠이랑 안쪽에 있는 칠까지 다 밝게냈습니다. 이런 미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냄새도 냄새고 손도 엄청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은 좀 낫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묻은 거 이거 저만이야. 말린 지가 제가 그 뭐냐 한 이틀 정도 지나간 거여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식을 제거를 합니다. 이 자식 저리 꺼져. 그냥 무식하게 뿌려 버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허. 자. 안쪽에 마스킹 한대는안 묻었네요. 당연한 거지만. 자, 이렇게 됐고. 녀석을 끼고 이렇게 해서 페퍼 스프레이를 완성했습니다. 후! <웃음> 깔끔하구만.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 안쪽에 무슨 뭐 마킹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요? 뭐 이렇게 뭐 후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심심하니까 문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딱히 뭐 제가 테이프라, 아니 뭐야. 스티커 같은 걸 준비한 게 아니어가지고. 혹시 스티커로 뭐, 저뭐 해골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붙여놓으면 이겠네요 네, 제가 만들었던 뜻입니다. 겠 그냥 둥글게 앞도록합시다 몰라. 그냥 대충 했어요. 멍청이들은 다 버려 버립니다. 오, 칼등으로 이렇게 잡아 주세요. 짜자잔, 이렇게 떼는 겁니다. 와, 미트로졌나? 아이,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녀석을 데코레이션까지 끝났군요. 뭐, 유성펜으로 한 거니까 엔간화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틀 정도 숙성시켰는데, 이제 녀석을 한번 에기스만 이제 짜내도록 해야 되겠죠. 오 냄새! 어, 대박. 아, 뒤지겠다 이거. 에탄올이랑 섞으니까 이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매운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 어우. 이 징그러. 이게 진짜 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눈에 한 방울 튀면 눈이 순절, 순절.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기름이 다아 기름이 아니라 뭐야 우리 악마의 거시기가 이제 다 만들어지겠는데요? 오케이 약간 도움이 되도록 살짝 살짝 저어주면 잘 떨어지겠죠? 녀석은 저기서 용액을 배출하러 오고 합시다. 오케이. 이제 확실히 이제 뒤쪽에 에폭시도 다 이제 말라 완전 말랐거든요. 정말 돌덩이같이 됐어. 이제 이 안쪽에다가 더 과감하게 가스를 암축시켜가지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 녀석은 그냥 물입니다. 어휴. 이번에는 60, 60 원래 제품 설명이 있었던 대로 80까지 한번 다 넣어볼까요? 네, 님들. 아까 전에 80을 해 가지고 사거리가 어 저기 아래쪽까지밖에 안간 점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60. 네, 60ml. 그러니까 주사기 3번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실험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님들께서 이제 선물을 딱 줬는데 이제 사용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잘 알려 줘야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번 써보니까 60이 맞는것 같아요 제가 60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가지고 사거리가 잘 나오는지랑 그런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하나 저기 여기서 끝. Yo.